앉으세요 이제 이제 진정하고 관중들을 앉주세요어앉주세요어 아, 네. 간단하게 식하고 우리 밥 먹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옆에 어 아빠가 옆으로 와 그만하고 이모 주고요 에 그만 섭시고 이모 주 며느 아빠 빠빠 안녕 모자. 안녕 준이들 축하해요 잘하네 그럼 축하해요 안녕 안녕 안세요앉으세요 빨리 아, 아빠 이제 모자 모자